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공연을 하지만 정작 모지미난 존재는 없구나 지긋지긋하죠 지금 98년 겨울에 만났으니까 24년이 됐네요, 벌써 결혼은 무덤이다 가족이라는 그 이인절은 제가 또 세상에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고 제가 20년 동안 드랙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말 셀수 없는 많은 공연을 해왔고 그 무수한 공연들 속에서 어, 도달한 감정은 나는 없다 라는 것이고 그 공연이라는 것은 그 행위는 그 순간 찰나만 존재하잖아요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 나의 기억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그 무형의 것들에서 뼈가 시리고 살이 에이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없구나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공연을 하지만 정작 모, 모집이란 존재는 없구나 음, 그렇다면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20몇 년간 만났던 남편 죄녀라는 사람도 이사랑마저도 사람 당장 내일 헤어지거나 죽는다면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동성운이 제도적으로 아무런 역할이 되어져 있지 않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란 것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는 그리고 남편과 사랑도 아 있구나 2017년 5월 24일 그날의 그 한강에 그 바람, 흐드러지게 핀 장미, 공기, 햇살 모든 게 저를 위해 비추고 있고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고 가장 하길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아유, 그 개새끼랑, <웃음> 뭐냐 아, 벌써 없는 이구나. 음, 지긋지긋하죠. 지금, 아, 98년 겨울에 만났으니까 24년이 됐네요, 벌써. 결혼은, 무덤이다? 음, 음, 음. 단순히 안 좋다는 의미에서 무덤이 아니라, 음, 사랑도 결혼도 그 무엇도 어딘가 깊숙이 묻어둔 무덤 같은 것이 아닐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숨겨진 얼마나 많은 속사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혼은 무덤 이라는 생각이 들네요 사랑도 죽음도 삶도 한끗 차이고 어, 사랑한다 생각하면 사랑이고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없는 것한끗 음,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살아있는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 시간마저도 어떤 영화 트루먼 쇼의 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신이 짜놓은 그 극본 안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하기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꾸역꾸역 까메오든 때로는 주연이든 때로는 뭐 단역이든 연기를 아니면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남편의 시골에 처음 데려갔을 때 엄마가 어, 남편한테 쟤냐는 너의 가족이다 라는 이음절을 주셨고 그 가족이라는 그 이음절은 어, 제가 또 세상에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지민아 너는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머리띠 하고 다닐 때가 제일로 이뻐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동네 아줌씨들이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 대체 너네 아들은 왜 그러느냐 라고 의심을 할때 엄마는 지민아 나는 네가 너무 이쁘고 내 눈에는 아들인데 왜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지 모르겠다 엄마도 아빠도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지금도 어김없이 한 달에 한두 번 꼬박꼬박 김치를 손수 담그셔서 보내주시고 감사하죠 엄마의 사랑 그 아까 남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편한테 제니는 너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엄마의 모든 말들은 정말 주옥 같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최승자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옛날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 최승자처럼 교육 못 받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지금 저는 뭔가 엄청난 그 작가의 딸내미로서, 음, 살아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엄마의 던지는 그 모든 말질이 항상 주옥 같아서 제가 옆에서 엄마가 무슨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받아적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집에 가면, 도착하면. 집 같은 집구서 오늘은 네가 고생이 많다. 음. 그리고 이제 고모가 아흔 네신데 치매에 걸리신 거여서 근데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고모 너무 정정하셔. 백세까지는살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창시가 절단나야 뒤져야 라고 이제 엄마가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그 말을 적어서 제가 또 뭐 털란 물고기 뭐 이런 책이나 이런, 데도, 이런 데다가 또 음, 인용을 하기도 하고 뭐, 며느리가 불평하면 저것이 나 같은 시장 안 살아봐서 저런 소리 한다 호강에 겨워서 저런 소리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유전자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지금 무슨 말을 뭐 던지거나 뭐 예를 들어 SNS에 이렇게 뭐 오라, 소름 끼레 뭐 이런 말들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고 그걸 따라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 저처럼 뭔가 이렇게 말을 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유행어가 되고 천철 살인단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것은 제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끼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저를 보고 뉴욕 무대에 꼭 세우고 싶다 헤드의 존 카메론 미에 공연을 하자는 거예요 자 콘서트에 어, 제 쇼를 보거나 그리고 특히 영화를 보고 저를 마주한 관객들은 왈칵 눈물을 썼더라고요.